여러분들, 오늘 에이? 드디어, <웃음> 좀비 아포칼립스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. 근데, 일단 여기 노트에 메시지를 써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읽고, 저희가 예전에 왜 딜답치라는 컨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. 시수봉이. 부르셨습니까? <웃음> <웃음> <응>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일단 요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. 응, 음, 오케이. 박사님은 글씨를 읽을 줄 아십니까? 니는 모릅니까 가끔 헷갈립니다. 어버버. <웃음> <웃음> 너는 이 컨텐츠를 할 눈깔이가 아니야. 어서 오시오. 자네들은 죽은 자가 창궐한 조선 시대부터 살아남아 온 백성들이오. 이곳은 우리가 만든 벙거라는 곳이오. 번거번거야요거내 벙거. 벙거? 벙거? 지금부터 자네들의 이름과 직업을 알아하니? 알아야하니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하오 하트비트왕 남김 잠깐만 저기 죄송한데요 조마포라고 <웃음> 하지 않았어요? 예. 네. 근데 조선에서 왔다고요? 네 근데 내부 분위기가 지금 내부 분위기가 막 이렇다고? 전기 막 들어오고 네 이거 기획자 누군진 몰라도 어. 욕 먹을 거 각오하고 하스피트한테 뒤집어 씌운 게 분명합니다. 어버버버. 내가 <웃음> 아, <진짜? 웃음> 지급할게요. 어? 네. 이리오노라. 또뭐 뭐하지? <웃음> <웃음> 연비. 연비 이리오노라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어. <웃음> <웃음> 시대적인 배경은 약간 스팀펑크 기술까지 도달해버린 약간 조선시대 같은 그런 느낌. 예. 아 맞아요. 아 그니까 이제 느낌이네. 고종이 빤스런을안 치고 조선에 계속 남아 있었다가 음. 승리를 한 그런 미래인 거죠. 그러니까 뭐라고? 고종이 뭐빤스를뭐뭐 뭐? 샀다고? 빤스런이요빤스런아아난 <웃음> 아, 아, 고종인 러시아로 뗐잖아. 아아 그런 거야. 아그 악원 파천인가 뭔가 그거. 예 그거요 아 그거 어, 어쨌든 뭐 그랬다 해서 이 정도 기술이 발전을 했다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계급인 것 같아 우리들 사이의 계급 아니, 일단 왕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왕 밑으로 다쓰죠왕 쓰는 사람은 나가죠 그냥 아니 왕은 안 되는 거지 여기 설정상 지금 하트비트 왕이 있잖아 그래서 어. 일단 근데 <웃음> 왕... <웃음> 왕비 왕 해보게? 근데 그러면은 하트비트한테 자기야라고 <웃음> 아.. 내려놓겠습니다 왕비자리 근데 그 자기야가 자기 하면 안돼 수학기야수아야야수학기야 조선 아니에요? 오빠 조선이라매 어 아니 <웃음> 어느정도 시간은 지난거 아니겠어 어 그렇지 좀 <웃음> 지금 많이 조선 2028년이야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니 근데 일해구나. 그거 어때? 시 n 이나 컨셉 생각해본거 하나 있는데 왕의 아들인데 응 음. 중전의 아들이 아니야 아, 호궁의 아, 아들이야? 아, 호궁? 저는 아들. 서자입니까? 어, 서자인데 진짜 성격 개더러운 세자 <웃음> 근데 세자야 또? 나 세자야 <웃음> 근데? 아니, 약간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그 서자 같은 느낌 있지 아... 어, 고런 느낌 왕족 별론데? <웃음> 왕족 별로 별론. 왕족을 싫어하는 애 왕족, 처음 봤어 아니지, 그 그래도 그 패약질 부릴 수 있잖아 음, 쓱봉쓱봉한 팬이 한 예. 팬이 쓱뽕? 저잣거리 <웃음> 거지. <웃음> 아니 아니 근데 맹락이 없어? 아니지 <웃음> 아니, 아니지,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어. 사실은 세자. 예? 시엔이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도망 나온 느낌. 해코지 <웃음> 당. <웃음> <아니, 그럼 웃음> 기억을, <당한> 기억을 <웃음> 잃은 걸로 해. <웃음> 약간 기억을 잃었거나, <웃음> 네. 그럼 어때? 나쁘지 않지. 어. 고무방치로 머리를 맞아서 <웃음> 저 죄송한데 저 서자 확종인가요? 나 아직 하겠다는 얘기 안 했는데 <웃음> 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떠냐고 마음에 들지 않아? 뭐 이런 관계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도 한번 드라마 써보시죠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고 응. 음? 막 모두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막 거대한 주점 있잖아요 예그 주점에 가면 음? 항상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술주정뱅이 <웃음> 주...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죠? 어떻습니까? 한편의 동료 거지인 줄 알았는데 저쪽은 세자 이쪽은 거지. 나 리얼 거지. 어 리얼 거지. 리거. 삼거지요? 삼거지? 삼거지. <웃음> 거지 거지 삼거지. <웃음> 아 완전 그러면은 상거지. 차라리 저작거리 광대 나 광대. 아 광대 좋다. 어나 광대. 차라리 광대. 그리고 비솔림 기생. <웃음> <웃음> 어머 자기야 이렇게 아, 오랜만에 왔어 말이야, 근데 자기 안랬지 지금... 자기 안 했지 지금 너무 다 천민이야 우리 준선 씨도 있어 되고 이거 근데 네. 연비는 어차피 약간 요리캐잖아 보면은 항상 거의 음. 그러니까 약간 그 대장금 같은 느낌 있지 혹은 김이상궁 김이상 김이상궁 요리를 하지 않아요 <웃음> 맛만 맞아요. 보나 아 맛만 어. 보나 아니면 한 편이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 있었는데 <웃음> 네. 뭐예요? 개탐관오리 <웃음> <웃음> <아니, 웃음> <중래 탐관오리. 웃음> 어, 아, 하하탐관오리 어허 줌탐관오리아 근데 나는 넷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? 넷이 넷이? 넷시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면 아니다! 케빈님 아니 근데 빈소리가 나랑 갑자기 신선이 두디한테 <웃음> <웃음> 멋있는 그런 캐릭터도 있으면 좋겠거든? 약간 무사 같은 느낌? 아, 아, 소울님 아, 약간 호이. 무사.. 한팬이가 세자니까 한팬이를 따라 거지인 척하는 호위무사는 있잖아. <웃음> 아니 근데 거지인 척이 아니라 한팬이 정체를 아는 거지 무사. 아 어, 어, 어, 어. 나는 기억을 잃고? <웃음>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고. 아뭐 아. 그런 느낌으로 갈까? 어 아니 시애이가 한팬이 이제 적자가 딱 나왔을 때 보따리 사서 몰래 버렸어 밖에.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야, 야 그러면 시애이가 한다는... 나이가 더 많아? <웃음> <웃음> 시현이가 나이가 더 많아 어, 예? 나 스물두 살 썼는데? 아, 나이를 아, 좀 올릴까요? 아 스물두 두 살? 야 나이까지 데... 써야 되냐? 나는 그냥 뭐 설정만 쓰려고 그랬는데? 아 나이 뺄게요 그러면 <웃음> 어, 어. 장사. 아, 장사하는 사람이 아, 좋을 것 같아 장사꾼이라 그러니까 네. 2D 어울려 장사꾼 2어 장사꾼 어, 장사꾼 2D 어울려 How much is this? <웃음> 그러면 <웃음> 그러면 내실을 캐빈님 해주면 안돼? 어? 어 진짜 어울린다. 이거 진짜 올린다. 어. 어차피 쓸일 없다며. 뭐?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뭔 소리야? 진짜 따르라는 거 아니야. 어 아? 묶었어요? <웃음> 뭔 소리야? <웃음> 물어볼 수 있는 거 대답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활짝 열려 있어. <웃음> 활짝은 좀 부담스러운데? <웃음> 아 그러네 아, 미안하다. 라미 같은 경우에는 조만포 대대로 약간 의사 라미가 조금 강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허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 은여? 어 약간 은여 포지션 같은 거 그냥 배두나 배두나 배두나 <웃음> 나는 근데 그러면 저작거리 광대할게 그래서 이제 한팬이너 사실 세자라고 네. 하면은 이제 친군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너가 떡상하면 나도 좀 떡상할 수 없겠니라는 느낌으로 나는 <웃음> 군대 탐관오이할 건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왕이 하트비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하 안펜 어떻습니까? <웃음> 하, 안, <펜>. 이름이 <웃음> 하 안펜이야. 안펜이요? 하 안펜. <웃음> <웃음> 근데 펜. 하가 아래 하 같은 느낌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데. <웃음> 아니야 아니야. 한 <웃음> 남자 같은데 약간. <웃음> 탐관오리도 높지 않나? 그렇지. 탐관오리 말고 그냥 오리는 어때? 나 <웃음> 구구도. <웃음> <웃음> 차라리 약간 고기 잡는 백정 이런거 한 다음에 그니까 백정 어 위장 취업한걸로 세자로 가 네. 사실은 세자 어. 아니면 거지 그냥 진짜 거지 해버릴까요? 거지 <웃음> 세자인 거지? 어 세자인 거지 나쁘지 않지 투디 어. 장사치나 좋은거 같고 약간 외국어도 섞는거야 그래서 그지? 약간 이렇게 썬베리 빤. 맛있어요 배 타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인 같은 느낌 청나라로 해주면 안돼? 청나라 안 돼? 청나라 청나라는 어, 괜찮고 어. 왔다해 <웃음> <웃음> 이거 굉장히 비싼데서 왔다해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나 직업 살짝 보실래요? 제거저 아, 네. 아직 덜, 덜 썼는데 네. 상자에 넣을게요 덜쓴 거예요? 응. 네. 왕족 첩의 아들 서자 3 2 8대왕 하트비트의 적장자가 사라진 후 왕위계승 1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 차지한거야 이미? 오네 아직 왕위계승 1순위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 차지한 것이군요 오케이 약간 세자같은 느낌이네 왕세자네 진짜로 그렇죠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죠 첩의 아들 주제에 근데 광대라고 해서 내가 왕의 남자라는거 아님? 저덜 썼는데 책 주시면 안될까요? 아 복사해서 준거 아니에요? 아닌데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사장인 걸 모르는 거예요? 아니야 어렸을 때 버려졌어 연기하는 걸로 있어. 하자 연기하는 거 연기하는 약간 걸로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 있잖아 <웃음> 뭔 느낌인지 아 알지? 그래 그래 잘생기고 운동하는 거? 그래 그래 그 잘생기고 어, 어, 20대 여성들한테 인기많아 잠깐만 잠깐만 많은... <웃음> 자 그렇게 가야 돼? 응 음. 어, 20대 가야 돼. 여성들한테 인기 음. 많은 걸로 갈 거야? 한수현으로 아, 가자 한수현으로 인기가 근데, 많은 게 아니지 근데 좀 위험해요 그분 언급하지 말아줘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 봉인 해제템 같은 거 만들어줄게 아 그럼 음, 그지꼴로 있다가 딱 어느 순간 각성을 하는 거지 봉인 해제템을 사용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해자 포지션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C&E가 방해하는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아 오케이 나쁘지 않지 어? 그럼 그러면... 빗솔린 무사? 그렇게 어? 나 추노꾼 날라 했는데? 아 추노꾼 <웃음> 아니, 아니야 좀 알아? 지위 있는 것좀해좀 좀. 아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랑 캐빈님이랑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을 때 빗소리 분명 없었거든? 응 음. 내가 어. 빗소리 추노꾼 시키자 그랬단 말이야 <웃음> 근데 진짜 한다 그러네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<웃음> 야니리 뭔가 맞잖아. 맞는다 그지 <웃음> 언니 <웃음> 동생 왔어 <웃음> 아, 우리 왜다 근데 이렇게 지위들이 낮아 <웃음> 아니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내려가는 맛만 있으면 어떡하고 아 근데 원래 인생, 올리게, 막장이, 인생 막장이 제일 재밌는거야 빗소리도 그러면은 아이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사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걸 만들까 그래 그래 어 계급을?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응, 저 어이로 썼어요 어이로 썼어 오케이 알았어 어, 어이가 없지. 없네 <웃음> 너네들 뭐냐? <웃음> 이 모드가 우리 지난번에 왜 기차 모드 거기서 파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수없는데 머리는 좋음 약간 이런거좀 추가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<웃음> 그러고 보니까 나도 크리에이트모드 많이 활용을 할거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많음 이렇게 할게 이게 컨셉이 이렇게 정해지면 요 컨셉에 맞는 스킨 제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면은 직업을 승급시키는 그런게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거 이제 아이템도 정해가지고 제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. 요거 읽은 다음에 저희 밖에 나가서 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잠깐 구경하고 그러면 종료하도록 할게요 빗소리는 추노꾼입니다 <웃음> 빗소리 추노꾼이고 관군에 지원하였으나 출신이 낮다는 이유로 쫓겨나 돈을 쫓아 추노꾼이 됨음 그러면은 아마 이거 기봉단 참여 할거 거든요 기획봉사단 중에 네. 노예 역할 하는 사람이 몇 있을 거예요아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아몇 있을 거고 돈좀 벌러 가야지 네, 그 다음에 저는 저작거리 광대입니다 케빈 배경 쥐뿔도 없음 거지의 친구이며 세상에 불만이 많으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머리 매우 좋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약간 비소리옷 같은 거 입고 와야겠다 좀색동 같은 거세 번째 거는 라미 직업은 어이고 어의인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의술의 조예가 있었으며 자라면서 자연스레 아버지의 뒤를 따라 어이가 됨음흠 이름은 하 앙펜 <웃음> 하 앙펜? 직업은 거지 세자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궁에서 쫓겨나 시간만 보내며 의명은나나를 보내고 있어 <웃음> 쌉 거지 친구 게임과 함께? <웃음> 생각 많이 하는 걸안 좋아. 오케이. 근데 아무도 세자인 거 모르. 아무도 세자인 거 모르. 연기 좀 해줘야 돼. 음. 예, 오케이. 이건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. 관군에 지원했었기 때문에 빗소리는 알고 있는 걸로 가자. 그다음에 연비는 대장금 직업이 대장금이 어딨어? 너너너 <웃음> 너, 너. <웃음> 너 대장금 안받지 한번도 너? <웃음> 뭐 대장장이야? <웃음> 아니, <잠금> 연금술 아니야? <웃음> 야, 이 시대 백종원 선생이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한다.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걸더 좋아한다. 새로운 재료를 보면 눈이 돌아가며 항상 새로운 재료를 찾으러 다닌다. 비밀이 많다는 왜 하나 끼워 넣었죠? 이게 <웃음> 예. 네 항상 해 보니까 이게 모든지 엮으려면 비밀이 많다나 적어놓으면아 <웃음> 일단 한줄 적어놓으면 <웃음> 어 그치. 끝나 그냥 아 어. 비밀이 많다다 적어놓으면 끝나. 거 이거 보험 약관에 보험 약간의 마지막에 기타 등등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지금. 그러니까 <웃음> 2 d 는 뚜르디 청나라 상인 외국 거상 비밀이 많은 상인. <웃음> <웃음> 이거 내가 먼저 했다고 이거 내가 먼저 한거야 아, 야 진짜 뭘좀 안해 어뭘좀 알아 음. 이거 들답칠때부터 내가 먼저 했다고 야 진짜 웃긴다 우선 제 328대 왕 하트비트의 적장자가 사라진 후 왕위계승 1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뛰어난 두뇌와 빠른 머리 회전으로 상당히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나? 인성의 하자가 좀 <웃음> <웃음> 잔머리 빠르고 겉모술수에 아주 능하며 주변인들을 교묘하게 깨어내어 여론조작에 능하다 알려져있다 <웃음> 뭐야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적장자가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이 CN이라는 소문이 음흠. 그렇군요 음... 아 좋아 아 설정 뭔가 벌써 이야기가 그려지네 어 그렇고 일단 여기 잠깐 푸개 버릴 테니까 잠깐 나가서 저희 크리에이티브 음... 하시고 그냥 아는 예. 힘이 세구만 <웃음>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음... <웃음> 어, 어. 보통 야생이랑 다를 게 없는데 그... 이상하게 거미랑 좀비랑 싸우고 있는데 <웃음> 이건 뭐람 <웃음>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던거지 지금? 좀비가 그냥 공격성이 있다 이 자체로 어, 주변을 그냥 막 불어 아 뜯어버리네 그렇구나. 그리고 여기 봐봐요 좀비들이 이상한 옷 입고 있어 응. 좀비들도 오, 좀비들도 약간 조선? 어? 조선? 어잠깐 얘는 엘사인데? 여기 봐봐 알렉스도. 머리가 있어 좀비 애가 머리가 있어요 야 여기 알렉스 좀비도 있어 어, 게다가 번거가 하나가 아니네. 엄청 많네. 번거가 하나, 번거가 더 있어. 번거가 어, 더... 여기 번거가 하나 더 있어. 여기... 아, 그래, 투맨이 번거, 투맨이 번거.